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2월 27일 새롭게 오버이트에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연장 점검이 진행됨에 따라 백잼이 추가되었고요 주요 업데이트 내용에는 이번에 새로운 신규 영웅 사막의 지배자 클로오파트라가 추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클로오파트라 뽑고나서 나중에 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인 신규 월드보스 가브리엘이 추가됐습니다 이 가브리엘은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3월 1일부터 나오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브리엘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보스 가브리엘은 높은 고정 데미지 피해를 입히고 지속적으로 적들의 고정 피해 감소율을 감소시킵니다 전투를 지속할수록 분노 게이지가 빠르게 차오릅니다 높은 방어력과 비율 관통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에 해법으로는 고정 관통 능력치를 활용하면 가버리엘에게 높은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고정 관통 무기를 착용하면 되는 걸로 보이네요. 고정 데미지 감소 장비 및 버프 보유. 가버리엘은 스킬 사용 시마다 스킬 데미지 외 고정 데미지를 광역으로 줍니다. 아군의 고정 데미지 감소 영웅을 포함시키거나 장비를 착용하여 아군이 입는 고정 데미지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가브리엘은 분노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적들의 고정 피해 감소율을 감소시킵니다 이 분노 스킬은 바로 그 체력바 밑에 보이는 노란 게이지가 풀로 찼을 때 그때 사용하는 스킬을 얘기하죠 그리고 데스 힐 효과 가브리엘은 적의 회복을 무력화 시키는 데스 힐 효과를 적군에게 겁니다 데스 힐 효과가 걸린 영웅은 회복이 되지 않고 대신 회복 수치만큼 피해를 입습니다 와 이거는 푸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복 수치만큼 피해를 입으면 힐 타이밍 때 데스 를 걸린 아군의 영웅은 힐할 때마다 죽, 죽을 것같은요 징표 가브리엘은 전투 도중에 적 5명 중 3명에게 무작위로 징표를 부여합니다 징표가 적용된 영웅은 가브리엘의 스킬에 추가 p m 이 추가 디버프를 받습니다 추가 디버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건 이제 게임 직접 해봐야 알겠네요 강폭화 가브리엘은 전투를 지속할수록 점점 강해지고 분노가 더 빨리 채워집니다. 강폭화 단계가 증가할수록 분노 스킬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와 상당히 난이도가 어렵게 보이네요. 분노 스킬을 더 자주 사용한다. 분노가 다른 이때까지 보스들하고는 차는 속도가 다른가 보네요. 그외 업데이트 사항으로는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에피소드 추가와 클레오파트라 신규 코스튬 아이렌 결속의 흑여서 코스튬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특급 보물 소환 판매가 종료된다고 하네요 특급 보물 소환 상품이 3월 12일 업데이트 이후 판매 종료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관한 어, 10회 소환 이용권이랑 업데이트 이후에는 다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일부러 안 쓰고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 써야 할것 같습니다 소환 탭에 있는 장비 뽑기가 이 특급 보물 소환이니까 혹시 소환권 등등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결투장 보상 개편 이것도 12일 이후에 바뀌는 걸로 되어 있구요 세계수의 파편 세계수의 정수가 제외된다고 하네요 어 이전까지 결투장 시즌 보상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되나 3월 12일 이후에는 보상이 사라집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신캐드 나오면 따라오는 레벨 70 찍으면 하나 더 주는 1플러스3 이벤트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클로파트라도 결제 누적 이벤트 3 3 0 0 0 원만 달성하면은 클로파트를 한개 얻을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 참전 기념 1일 미션이 생겼고요. 어이 미션의 보상은 멸신의 티켓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이 멸신의 티켓이 아직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입장 조건일까요? 입장 조건 티켓인가 이게? 그리고 월드보스 이벤트 상점이 열리는데. 이거는 15일 까지고요 아 3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한정으로 오픈되는 상점이네요 아 가브리엘 참정 기념 1일 미션을 획득한 이 멸신의 티켓을 사용해 4성 전설 영웅 선택권 현란의 크리스탈 선택권 등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3월 2일날 시작되는 가브리엘 월드보스전 때 열심히 하셔서 멸신의 티켓을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있던 전설 영웅 스페셜 던전이 이번에는 서포터가 나오고요 이 서포터는 최대가 다이앤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말 특급 현상금 던전 이거는 내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현상금 던전 이거는 뭐 골드 획득하는 뭐 그런 이벤트인 것 같네요 봄맞이 장비 점검 7일 출석부라고 새롭게 나왔습니다 27일인 오늘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11일 수요일까지 7일간 출석부를 통해 골드 및각 부위별 B급 성역 장비 선택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있는 월요일에 황금마차 다시 나와있고요 3월 9일까지 하는 걸로 보입니다 소환 상점에는 신, 신캐 황유럽이 된 소환이 추가됐고요 그리고 아이템 개선 쪽에서는 이제 현란한 크리스탈이 분해가 가능합니다 현란한 크리스탈을 분해하여 샤이닝펄 100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에 천상의 장신구가 추가됩니다 아, 새로운 장비가 생겼네요 어 제작 메뉴에서 새롭게 만들 수 있고요 시간의 장신구로 분해하여 천상의 만화를 획득하고 일일 주간 미션을 클리어하여 천상의 광석을 획득하고 월드버스 시즌 보상으로 천상의 광석을 또 추가 획득할 수 있고 출석부로도 광석을 또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장신구로 분해하여 광석과 정수를 획득할 수 있네요 천상의 장비는 다음과 같이 제작할 수 있습니다 천성의 만화재료를 사용하여 4성 장신구를 제작할 수있고요이 천성의 만화는 아까 시간의 장신구를 분해하여 얻는거고요 천성의 광석을 이용하여 4성에서 6성 장신구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석과 정수재료를 사용하여 5성에서 6성 혹은 6성을 제작할 수 있다고 되어있네요 일단 기존에 있는 이 시간 장신구를 4,5,6성 상관없이 무조건 만화로 바꾸기 때문에 기존 걸 갈아서 일단 사성으로 먼저 맞춰라 이렇게 밖에 설계가 되지 않네요 그리고 이 천상의 장신구 역시 반지 목걸이가 한 세트이고요 세트 효과를 받으면 공격 속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똑같네요 기존 거랑 그리고 장비 해제할 때는 해제도구 5개가 필요합니다 옵션을 보자면 반격률, 비율관통, 스킬 쿨타임 감소 군중 제어 적용, 치명타 확률, 군중 제어 저항 치명타 저항 등 반지 효과 가지고 있고요 목걸이에는 스킬 사용 확률, 치명타 데미지 증가율, 치명타 감소율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어, 육성은 스킬이 좀 바뀌네요 이걸 좀 땡겨볼까요 육성에서는 전투 시작 시 자신에게 부활 1회 효과 부여 전투 시작 시 자신에게 피해면적 2회 차단 효과 그리고 자신에게 보호막을 5만 만큼 부여하는 효과 어, 육성이 아주 PVP에 최적화된 효과인 것 같습니다. 목걸이에는, 어, 목걸이는 똑같네요. 반지만 효과가 다릅니다. 목걸이는 4성, 5성, 6성 효과가 다 같고요. 6성의 이 부활 효과랑 면역 2회 차단은 모르겠네요. 그 피해 차단 자신한테 생기는 건지, 아, 자신에게니까 자신에게 피해 면역 2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보호막 5만은 얼만큼 버텨줄지는 직접 봐야 할것 같네요. 일단 새로운 장비가 나온 만큼 또 열심히 달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오류 개선됐었구요. 어, 그 외에는 이제 따로 뭐 없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신캐 말고는 현재 추가된 게 없네요. 장비도 3월 2일부터 가브레일이 나와야 제대로, 제대로 봐줄 수 있으니까 미리, 일단 시간에 장신구 미리 갈아버리시는 것은 좀 비추천합니다. 오늘 이렇게 업데이트 된 내용을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이제 클레오파트라 스토리와 어떤 스킬들을 가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